오늘 사구계를 보여드릴 겁니다 사구계라는 것은 금강경이나 화엄경 같은 경전에 핵심적인 문구를 네 줄로 요약한 것을 사구계라고 해요 일종의 시고, 일종의 노래죠 첫 글자가 일로 시작합니다 이건 작품 아닙니다 일체로 시작해요 일체 이 체라는 것은 절로도 읽어지죠 절 그리고 모두 체 이두 가지로 읽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있으면 뭐로 읽느냐? 일체로 읽습니다. 그런 건 일체. 일절로 옛날에 읽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술집에 안주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주일체로 읽어야 되는데 안주일절. 이게 더 많이 알려져 버리는 바람에 이걸 절로 사람들 생각하시는데 절로 읽을 때도 있으나 여기서는 체로 읽습니다. 일체, 즉 모든. 그 다음에 유 이슬유자죠. 유위. 이 사구계 중에서 핵심이 되는 가장 잘 이해해야 될 말이 바로 이 유위입니다. 법까지 해도 상관없고요. 유위법. 이슬려고 이건 할위잖아요. 함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반대는 무위죠. 함이 없다. 우선 법까지 해석을 해볼게요. 법은 우리 헌법할 때그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상이나 꼴 이것을 법이라고 옛날에 많이 합니다. 또는 진리. 그럼 여기서는 유의, 함이 있는, 즉, 꾸밈이 있는 모든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너무 쉬우니까, 이것만 약간 공들여서 이해를 하시자고요. 우리가 분리됐다는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안해서 비롯되는 모든 생각들, 인생은 끝이 있다, 없다, 요즘 경기가 어떠서 내가 힘들다, 좋다, 흑수전이, 금수전이, 이런 모든 생각들, 또내 이름은 뭐다?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남자다? 여자다? 이게 다 유의법입니다 이런 모든 유의법이라는 것은 즉, 모든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그 마인드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자, 이제 가틀려 자가 여기 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틀려 여몽환 이 몽은 꿈몽자죠 뭐 어려운 뜻이 하나도 없죠 환. 도깨비 환인데 여기서 뭐 보통 환상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안 보이는데 우리 마음속에 지어서 어, 도깨비인가 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환이라고 하죠. 환영환상, 꿈속의 환상 또는 꿈과 환상처럼 이 여자는 옛날에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자들의 입은 수다스럽다, 다 똑같다. 이건 억지해석이죠. 옛날에 갈수록 이 여자는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여하다 또는 뭐열래 이럴 때그 여라는 것은 이여 속에 생명의 모태성이 들어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람을 뜻합니다 원래. 식구, 인구. 그래서 생명성은 모두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세임으로 쓰입니다. 같다. 여몽환, 꿈 속의 환상 같다. 그리고 또뭐 같으냐면은 약간 이제 비유를 반복하는 겁니다. 포 물거품, 포말 이런 말했죠. 그다음에 그림자. 그림자형, 포형 그러면 은 물거품과 그림자도 되고 물거품의 그림자도 돼요 즉 파도에 비친 것, 물거품에 비친 것, 윤술 같은 것도 일종의 포형이죠 잡으러 가보면 없죠 일체 유입법이라게다 그렇다는 것이죠 막상 파고 들어가 보면 실체가 없다 음미해 볼 만한 얘기죠 그 다음에 여, 로, 이슬 또 이제 아직 비유 끝난 게 아닙니다 노출할 노자도 되지만 여기선 이슬로. 이슬의 특징은 빨리 말라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아침 이슬. 있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없어요. 그렇게 덧없는 것이죠. 여로 이슬 같고 또죠 또 역자 또 같다. 뭐 같으냐면은 번개불 여전 이슬 같고 번개불 같다. 마지막은 더 쉬운 말이에요응 응할응자죠 응할응은 마땅한 응도 됩니다 그래서 응당 누가 부르면 대답하는 게 마땅한 거죠 대답하지 않으면 마땅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마땅한 응자로 쓰여요 응작 지어라 짓는다는 뜻이에요 만들어라 응작 여시 여시란 말 자주 나옵니다 이십자예요. 이와 같이 관, 보아라, 관찰하라, 생각하라. 이 관은 본다는 뜻을 가진 한자 중에서 가장 심도 높은 한자라고 표현했었죠.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을 아울러 보는 것을 관이라 해요. 이 이십자 안에 가장 핵심은 이거였겠죠 위법이라는 것이 뭐지? 네, 그것을 오늘 사유의 하나에 꼭지로 잡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반대는 무위법이 되겠죠.